2022년 3월 1일 자.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자, 여러분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을 벗어 주십시오 자, 일단은 어떤 위치 때문에 어, 그거는 일단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제가 실례좀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저쪽으로.. 저 반대쪽도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반대쪽도 한번 가보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보자 응? 쇠소리가 들려? 응.. 나도 지금 여기 무슨 소리.. 계십니까? 제가 실례좀 하겠습니다 지금 부기 끼었습니다 잠깐만요 저기요 어디 계세요? 이쪽 어디서 하는 거같데뭘 자꾸 건드리세요? 이쪽 어디서 나왔었어? 지금 이쪽도 소리 나고. 이 주방 쪽에서도. 주방 쪽에 뭐가 좀난 기운이 좀 있어. 뭔소리 앞에? 누구세요? 뭔 소리야? 주위에 있냐? 뭐야, 지금 이쪽 어디서 나는 거야, 지금? 응. 앞쪽에서 저기요. 아, 뭐야? 이거 야, 카메라, 지금 담았어. 전화, 지 마세요. 뭐야? 저 칼, 자, 여러분들, 아, 지금 하네, 잠깐만. 이 꼴이 지금 뭐... 혹시나 뭐 줄로 뭐 땡겼다 뭐이럴 말할 수도 있는데, 지금 내가 지금 여기 카메라 당, 당, 당, 지금 담고 있거든요. 뒤에서 으흡. 자, 전화, 그만 치시다. 자, 전 그만 치세요. 장난 그만 치세요 터진게 없는데..? 우리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절대 뭐 있어도 도망가지만.. 네.. 네? 여기에 무슨 공간들이 많구나. 여기 어디에서 지금 계속 장난치는 것 같은데? 혼자가 아니라 둘 같은데. 음. 잠깐만 나와보실래요? 잠깐만 좀 나와보세요. 괜히 가시면 또 장난칠 것 같으니까 나와보세요. 우리 얘기로 합시다. 뭐, 뭔 소리야? 뭔뭐 소리야? 어디, 어디, 어디, 어가 어디, 어디, 어디, 어디, 기운그디어안생겼 어디, 어또 어디, 와. 디또치는디 어디, 어디, 네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가 와씨.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잠시만요. 예. 우리 얘기를 합시다. 이거 예. <웃음> 와, 잠깐. 와, 저 뭐야. 잠깐만 기다려. 아, 뭐야. 뭐 때문에 그 자꾸 그릇을 만지고 아까 칼을 만지고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야기해봐. 아, 예. 제비좀 내려드릴게요. 예. 제비 내려드릴게요. 예. 제가 빛 내려드리겠습니다, 저도. 네. 자꾸랑 상관은 없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확실하형이 걱정되더니. <웃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배고프다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쨌청 말이 엄청, 어눌라고 엄청 너무 조용해. 자, 여러분들, 혹시. 이콜이는 아까쯤부터 지금 현재 계속 이 상태거든요? 아, 와. 자, 자, 자, 자, 자.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잠깐 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어? 어디로 가요 아딱 깜짝이야 씨. 하지 마세요 와 이런 소리가 시청자 입장에서 방금 전에도 뭐 떨그덕 소리 그래 또치 마이크를 누가 뭐 도박 던졌다. 이거는도박이아니에 진짜 안 던졌어요. 빨간 독 소리 진짜 아닙니다, 이거. 뭔 소리야? 아따, 깜짝이야, 씨. 하지 마세요. 아따, 깜짝이야, 씨. 하지 마세요. 앞쪽에서도 뭐가, 자꾸 뭐가 왔다갔다 하네. 이쪽 부분. 너 주위에서 자꾸 뭐돌아다니다 너? 뭔데? 조용 해봐 뭐라 얘기한다 자꾸 뭐 이야기해 너 잠깐만 나와봐라 저기 저기.. 저쪽 저쪽 창문 응. 아 뭐야 저거? 어떤 거 있니? 요거 안에 뭐야? 뭐야? 이야 뭐야? 뭐야? 응. 어, 아니, 저, 저기, 저기 있는데, 뭐, 형님. 뭐요? 저, 뭐가 자꾸 다낭다는거리는데 안에 천 같다. 뭐야? 뭔데? 어? 아, 저기, 저기! 다시 저쪽으로 왔어! 여기 잠깐만요. 오! 깜짝이야! 잠깐만, 잠깐 여러분, 스샷 준비하세요? 분명 야, 또 치형이 있는데도 이렇게 장난을 친다고? 한번 해보자는 건가? 이게, 배고픈게. 아, 뭐지? 내가 봤을 때, 이거, 그, 좀, 이렇게,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게, 지금 여기 주방 쪽에서, 뭐, 좀몇 개가 일어났었는데, 이게, 걸기인 것 같아, 요 걸기. 밥을 못 먹었어. 제사밥. 밥을 못 먹었다는 말은, 여러분들, 제사밥을 못 먹었다는 소리예요 그, 그러니까 살아계신 분들이 안 계신다던가, 아니면은, 그, 살아계셔도, 제사를 안 치려주고 있는 그런 의미제. 아니요, 여기 제가 혼자 와서도 기운이 그렇게 있어.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저쪽에 무슨 또 문이 하나 있거든요. 저기서 한번 가봐야 될것같아요 자신 있게 말하세요. 자신 있게. 그 작게 소곤소곤 얘기하지 마시고 예 야. 야. 야. 야. 야. 자신 있게 크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 앞에 뭐 있다. 잠깐만 여러분들 저 위치 때문에 잠깐만요. 앞에 정리는 루머가 좀큰게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건조지가 아직 있는 거야? 아 어, 건조지가 아직 있네. 응? 건조지가 아직 있는 거야 이거는. 뭐 TV도. TV는 달리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 음 지금 여기 창문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대략 한 여덟 개가 있는데 자꾸.. 내가 지금 자꾸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찍는 게 이쪽 창문에 잠깐 빼고 저쪽에서 빼고 빼고 왔다 갔다 계속 엄청 빠르게 하네 와, 제발 한번만 더, 더 잡혀라. 이게 이걸로 그 새소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 갖고 이걸로 대신 어, 대처해갖고 한번 해봤는데 반응은 있어요. 지금 밑에를 한 번만 더 훑어볼게요. 밑에 그 카메라를 한번잘 훑어봐봐. 네. 앞전에, 앞전에도 내가 그 실수한 적이 있거든. 앞, 그, 기어다니는 구신이 있었는데, 기어다니는 그 구신을 내가 바닥에, 바닥 쪽으로 기운이 깔려가지고 몰랐었거든. 근데 지금 이 구신도 바닥 쪽으로 많이 된 게, 바닥 쪽으로 아마도 이 고리가.. 추후에 또 한번 와볼거예요 음. 왔는데 그 할아버지가 여기에 또 있다 또 있다 하면 아마도 어 여기다가 털을 잡고 지내려고온걸 수도 있고 음. 음, 털을 잡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오늘내일로 여기를 다음에 왔을 때이 할아버지가 없다 없으면 그냥.. 잠깐 들렸다 가는, 그냥, 인간으로 따지면, 낙은 애처럼이. 자,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